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부싸움 정도에 무슨 경찰을 부르고 법정에까지 가야 하느냐 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은밀하고 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같은 가정폭력. 이젠 근본적으로 우리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현주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119로 다급한 구호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남편의 전화입니다. 그러나 구호 반원들이 현장에 출동해보니 아내를 위험에 빠뜨린 장본인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온 남편이 말다툼과 행패 끝에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아내는 급히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남편에게 당한 상처가 깊어 결국 숨졌습니다. 이 같은 극한 상황으로 치닫기 전까지 가정폭력은 당하는 사람에겐 지옥이지만 남들이 보기엔 그저 부부싸움일 뿐입니다. 24년 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여성 쉼터로 도망친 이모씨. 결혼과 함께 시작된 남편의 폭력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갑자기 화를 팍 내면서 이유도 없는 화를 내면서 자기 허리에 있는 벨트를 풀어가지고 그랬어요. 뭐 도끼만 도끼, 망치만 망치, 칼, 뭐 도구가 다 사용됐어요. 참다 못해 112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 적도 있지만 별 다른 조치 없이 다시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파출소에서 그손겨이 그러더라. 부부 싸움이니까 그냥 여기서 좋게 해결하고 가라. 뭐, 여기서 뭐더 가봐야 응? 서로 벌금만 낸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폭력의 횟수와 강도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돌이 갇진한 아기 엄마인 김모씨는 임신 중에까지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뱃속에 든 아이를 생각해 참자고 자신을 다그쳤지만, 결국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됐습니다. 임신했을 때도 아서기가좀 몸이 안 좋았어요 태어났을 때 그래서 뭐 수술도 하고 뭐 그런. 가정 폭력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겠다며 가장 먼저 찾는 곳은 보통 파출소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부터 가정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국가 기관의 불감증을 느끼게 됩니다. 경철이 진짜 그렇게 말해요. 부부인데 끼뭐 집어넣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냥 평생 같이 살 건데 그냥. 그런 폭력 상황이 됐을 때 정말 한 며칠간 뭐 격리되는 거 그런 뭐 법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는 어디서 이렇게 본거 같긴 한데 당장 제가 신고했을 때뭐 그런 거 없는 거 같고. 고소장을 접수해도 폭력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여러 차례 병원 신세를 줬던 40대 아내는. 결국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에게 100일 동안 부인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법원의 명령에도 아랑곳 없이 집으로 들어왔고 아내를 또 때렸습니다. 100m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조 무슨 제재를 받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반성은커녕 집안 문제 에왜 법이 개어드는지 억울하다는 가해자들도 있습니다. 부시든 뭐라든 파괴를 하든 뭐라든 내 척성이 틀려가? 이게 가라앉지. 하나의 가정이 이루어졌으면은 그 울타리를 지키는 게 이제 남자라고잖아요. 그 남자가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했던 사람은. 가정 폭력 사건이 검찰이나 법원으로 넘어오는 경우 가해자들에게 일정 기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벌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경제적인 게 되는 사람은 나는. 벌금 내겠다. 그래서 그 벌금이 너무 경미하니까 오히려 재범, 삼범이 이어진단 말이죠. 그냥 부부싸움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큰 고통이 따르는 가정폭력. 마지막으로 손을 내미는 법마저 피해자들에겐 너무 멀리 있습니다. 네, 이거 정말 심각하군요. 이현주 기자. 네.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특례법도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끊이질 않는 거죠? 네, 올해로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데요 음. 법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현실에서는 형사처벌보다는 경미한 보호처분만 받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 가해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네. 앞서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법원의 접근금지명령 이것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명령도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음. 응급조치인 격리는 한달 만에 의료기관, 구치소 유치도 최장 두달 동안만 가능해서 가해자들이 금세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네,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미국 등 외국에선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법정 모욕죄로 구속하고 더욱 엄하게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 사법당국이 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왔다는 얘기죠? 근데 가정 폭력을 가정사로만 보는 생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 기관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절실합니다. 네, 이현주 기자 보도 잘했습니다. 5월 마지막 날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